뭐 드실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도 빵 먹나요? 근데? 아니, 없어서 못 먹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아서 못 고르고 있거든? 응. 같은 곳세 바퀴 돌고 어, 있어 <웃음> 네 바퀴야 언니 아네바퀴지야네바퀴지야 어, 네 <웃음> 샐러드 먹을까? 샐러드 좋다 그래 샐러드를 시키자 차라리 그래,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이야 샐러드 먹자고 하는 거. 나 원래 샐러드 같은 거 절대 안 먹거든? 아 그래? 근데 어. 나이 확 음. 슬프다 서른 30, 살 나이가 되니까 약간 이 야채의 상큼함을 알겠어 아니, 그리고 진짜 건강한 맛이 좋아진다? 오, 나도. 응. 연어, 아보카도 먹자.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멋진 내 동생. <웃음> 자, 이곳은 2층이에요.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에요. 약간 제가 여기 빌렸어요. 빌렸어요? 어. 역시 스케일 남달라. 어, 그죠? 역스케일 <웃음> 남달라요. 남달라죠? 오늘 제가 여기. 통째로는 아닌데, 여기만 들렸어요. <웃음> 어?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언니의 찐친 박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의 MBTI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 완전 이제 반대의 성향을 갖고 네, 있는 친구라서 처음에는 되게 신선했어. 우와! 그러면서 이제. 약간 나와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되게 배울 점이 많더라고. 내가 되게 내향적이다 보니까 나는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 뭔가 이 친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근데 어, 심지어 나가 동생인데 난 되게 도전하지 못하고 되게 머무 배운 듯한 게 많은데. 언니는 어, 외유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여리여리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내면이 되게 단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약간 유리 멘탈일 때 정말 많이 저를 킁한다 <웃음> 맞지 킁한다. <웃음> <웃음> <카운다운>. 네. 수연씨 <웃음> 어. 핸드폰 번호, 핸드폰에 제가 뭐라고 그렀겠죠 <웃음> 모살림 모살님모살이라저 그냥 했어요. 항상 저한테 해주면 뭐 가만히 있어라. 겁다. 겁다. 냅둬라. 흐르는 대로 맞춰라. 제가 저는 막뭘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해서 뭔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도 늘 저는. <웃음> 이걸 어떻게든 붙잡고 해결하고 해야지 해소하는 스타일이라면 언니는 좀지켜봐주고좀한 발짝 멀리서 좀 보기 싫어해요 아 이거 이큰 트레이에 이빵 하나 음. 약간 아트 <웃음> 미술관 스타일 <웃음> 맛있어 이거? 맛있지? 맛있네 우리 하나씨의 온리원 우리 하나씨의 한살한 <웃음> 생일을 축하드리고요. 어, 오늘 이제 이번 생일을 기점으로 또올한해더 원하는 일잘 되고 또 활동도 더 활발하게 해서 우리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소원 비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언니가 여기 이런 식으로 했어, 이런 식으로. 댄스 보여줘, 댄스. 그래서, 오. 보세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보세요. 오, 축하합니다. 잘들주세요잘 잘 부탁드려요. 해군 언박싱 따 여기서 찍을 거거든. 아, 얘는 다시 포장해야 돼. 아서 <웃음> 다시 다시 해군 언박싱 들어가 있어? 다시 들어가 있어요. 응? 집에 우리 시아이가 데려다 주는 길이고요. 약간 금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다음 컨텐츠에 대한 구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해주면 될것 같고요. 저희 다음에는 이제 하나 언니가 아나운서 되는 건가요? 맞아. 혹시. 아나운서 체험기 이런 거 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의 이게 어 이게 <웃음> 포를 해드리자면 정한의 아나운서 도전기! <웃음>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일단 우리는 좀 사소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다려. <웃음> 안녕!